<웃음> 너로 쩌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 조절이 자꾸 다른데 하나와 싫어한 건 I don'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original visual 우린 원래 이랬어 yeah. 두지는아 it's hot let me just hot <목소리> 우리 닿게 가보자